안나오네 아 여기 돌려볼까 여기도 확률이 좋아 자 일단 갑니다 1번 오늘 1번이에요 자 오늘 변화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이 새벽에 행운이 따르느냐 아후부 드디어 남의 쿠사라스서가 떴다 일단 소생은 가능하다 남의 쿠사라스가떴서가면 이것도 일면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데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살가 성능이 좋나요? 눈 성능이 좋다기 보다 눈꽃 두부기는 이쁘죠? 중국기 두개 다 재물재물재물해서 네, 에픽플러스 올리려면 지금 구대기들이 필요한데 일단 조금만 더 보자 어, 타츠시나와는 후보 키를 에픽 플로 올리라고. 오케이. 역시 우리 난도입니다. 왜 난도입니다. 아주 VIP입니다. 후보 키를 에픽 플러스로 자, 올려요. 여기 에 후보 키를 잡아요. 아, 오늘 쇼츠강 많이 나옵니다. 아. 렛츠고! 레전드 플러스! 오! 타츠 이게 두 개가 필요하구나. 이야, 씨. 드디어 이루었다. 아! 타츠 신화를 이루었다, 야 무과금이 타치 신화쩍었어 와 진짜 레전드다 진짜 씨. 와 타치 신화쩍었어 이게 붕괴되네 씨 무과금이 미쳐가고있다 진짜 와 씨.